지금서부터는 질문 있으시면 편하시게 손을 들어주시고요. 성대표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드리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가게를 월세를 낮은 자리를 찾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노출이 되지 않는 자리를 어떻게든 나오게 되잖아요. 이렇게 이제 오픈 초반에 이제 앞에 손님들도 잘안 지나갈 때도. 사람들이 생긴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텐데 그럴때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해나가야 되는게 맞는지 제가 전에 가게 을때는 블로그를 써보긴 해봤는데 이렇게 큰 효과를 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좀더 좋은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 입소문이 제일 좋습니다. 사실 아무리 뭐 SNS나 블로그나 뭐 한다고 해도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내가 데리고 가는 게 제일 좋거든요. 믿고 먹으니까 그게 제일 좋은데 그걸 하려면은 노하우도 있어야 되고 맛도 있어야 되고 그게 기본이 돼야지 당사가 또 되겠죠 아 그런 부분 설명을 드리고 ss나 n 페이스북 이런 쪽은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면은 블로그는 무조건 해 놓으셔야 돼요 블로그를 해 놔야지 뭐 이제 주소라든가 이런걸 찾아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블로그를 해 놓으셔야지 찾아와서 또 다시 블로그를 또 올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리고 페이스북 이나 인스타나 이런 부분은 돈을 드릴 때 조금 더 들여서 팔로워가 많은 분들 위주로 하는 게 나아요 돈을 드렸는데 아무 효과가 없으면 더 짜증 나거든요 아예 100만원을 주고 200만원을 주고 만명의 구독 그, 그 팔로워를 가지신 분보다 10만의 팔로워를 가지신 분들 위주로 하시면 훨씬 낫겠죠 제가 지금 그쪽에 지금 영업을 하는 데 들어가는데요. 어, 또본거롭게도 또 바로 옆집에 저하고 이제 같이 이제 중복되는 이제 그 음식점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께서 는 거기서 한 20년 장사를 하셨고 저는 이제 처음 들어가는 입장인데요. 제가 그 뭐라고 이제 같이 이제 뭐 하게 돼서 이제 그분한테도 되게 죄성스럽고 뭐 그런 이유도 있지만 그래도 저도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입장이 됐는데 그분하고 이제 그 경쟁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살아남으려면 어떤 식으로 이제 장사를 더 운영을 더 해야 될지 보겠지만 일단 궁금합니다. 저 양재동 상권이죠. 저희가 사실 양재동 상권이 제가 유튜브에서 이제 한번 어필한 적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직장인 상권이라서 뭐 굳이 막그 경쟁이다 보다 아마 거기 사장님 쪽 그쪽 라인에 아마 사람들이 꽤 몰리긴 할 거예요 경쟁하는 부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사실 어쩔 수가 없는데 그 분도 어떻게 보면 사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더 각성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 부분은 누가 이기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자한 가지 또 예를 들어 설명을 해 줄게요 맛집이 생겼는데 그 옆으로 똑같은 형태의 맛 브랜드를 계속 넣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어내 가게 옆에 XX의 컨셉하고 똑같은 가게가 들어왔는데 저 XX 죽일 놈이야 저는 다르게 생각해요 제 가게 옆에 저하고 똑같은 컨셉이 들어왔으면 하나만 더 들어왔으면 하는 거예요 하나만 더 들어오면 은 요게 이제 골목 자체가 요 컨셉으로 형성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끌어들이는 역할이 한 배보다 두 배, 세 배가 될수 있다 어떻게 역으로 생각하면 그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겁니다 답변이 됐나요 혹시? 혹시 제가, 제가 질문을 좀 해도 될까요? 혹시 그 여기 네. 창업 준비하시죠. 창업 준비까지는 아니고요. 네. 창업에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됐고요. 네. 창업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네. 대표님 말씀 좀 제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방향성에 대해서 드릴수있습니다 지금 하시는 일이 무슨 일이시죠? 그러면 창업을 하셔야 겠네요 근데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쉽게 하시지는 마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영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창업하는 것도 병행해서 했었습니다 왜냐? 수익구조가딱 떨어져 버리면 너무 힘든 상황이라서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조그맣게 해서 창업을 경험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직장을 다니시면서 그런 식으로 한번 경험을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 처음 하면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어요 시행착오 겪는 순간 장사는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망한다는 전제 하에 일을 하시면서 소규모로 한번 경험 삼아 먼저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 판단이 들어요 그리고 아이템은 경험을 해보시면은 본인이 아이디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굳이 뭐 제가 막 설명하지 않아도 찾아서도 라 충분히 할수 있는 캐릭터가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직업 쪽에는 이제 처음이라서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면은 저는 밑에서부터 밑바닥에서 그런 생각합니다. 경험하고 하시는 게 제일 낫긴 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지금 뭐 하시는 일이? 치킨집에서 일하다가 그만두고 원래 지방에 살았거든요 일자리가 마땅치 않아서 그 위쪽으로 올라와서 이제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일을 안하고 있습니다 어... 신상을 받으세요 일단 아예 네. 일단 이어나서 저런 걸 아주세요 저희 직업 구합니다. <웃음> 저희는 구직란입니다 <군인 아닙니다>, 지금 <웃음> 어때 오늘 뭐 들으시면서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예 정말 많이 됐고 원래 음식 하는 걸 어렸을 때부터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식당을 한다기보다는 음식 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원래 다른 일을 하다가 상하차를 오래 했는데 어깨를 다쳐가지고 이런저런 일 하는데 다시 요리를 좋아하다 보니까 저희 친형한테 소개를 듣고 이 체험을 봤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전화번호 주세요 예. <웃음> 자 아, 그리고 저 옆에 분도 한번 자 보리석이부터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저 총식당에서 일을 오래 하고 있는 박인영이라고 합니다 렇게 와서 직접 돕게 돼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드립니다 네.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음식업에만 봉사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 혼자 이제 가게를 하고 싶거든요 많은 가게를 이제 중식당을 하려면 어떤 컨셉을 잡아야 되는지 왜냐면 중식당이 잘 나가는 가게들이 많잖아요. 백종원 가게도 있고 뭐 짬뽕 가게들이 여러 듯 많은데 저희에 맞는 가게를 어떤 걸 했으면 좋을지 그 잡히지 않거든요, 감이. 제가 사실은 백종원 씨가 그 홍콩 반접 하기 전에 삼각지에 명화원이라고 있어요. 그 집을 보면서 탕수육이랑 그리고 짬뽕 컨셉으로 해서 강남에다가 전문점을 내면 은 대박 나겠다 그 얘기를 한 이후에 한 2년 있다가 백종원씨가 그 컨셉을 만들었어요 이 얘기는 중식당을 하시려고 하시니까 벤치마킹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고 싶어요 지금 잘하고 있는 중식당을 가셔가지고 어떤 부분을 잘하고 있는지 그 집의 컨셉이나 이런 거를 잘하는 점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잘하는 거를 베끼는 게 아니라 벤치마킹을 하세요 그리고 그 벤치마킹 할수 있는 것도 능력입니다 사실은 능력 없으면 벤치마킹 못합니다 지금 제일 먼저 하셔야 될게 전국에 있는 맛집이란 맛집 중식당은 다 쫓아다니시고 그러면 어느 정도 답이 보이실 거예요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고 싶은데 20몇 년 전에는 정보가 취약 했잖아요 지금처럼 그 처음 하게 된 계기는 아니면 그때는 정보를 어떻게 구하셨는지 아 처음은 제가 이제 운동선수를 하다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했어요 농구선수를 하다가 다쳐서 어 다행히 이제 그때는 대학이 결정이 나고 난 다음에 다쳤어요 그리고 1년 동안 기부술을 하다가 이제 운동을 하려니까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먹고 살기가 막막해서 장사를 처음 이제 학교 앞에 조그만 트럭 하나 빌려서 거기서 꼬치장사부터 했습니다 근데 몇달 하다가 가스통을 하도 이제 구청에서 수거해가 가지고 안돌려줘요한번 가져가면은 그게 손해가 더 크더라고요 그래서 접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장사고 두 번째는 횟집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무모했던 것 같아요 그냥 막 부딪혔던 것 같아요 떠야 되는데 저는 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화로차 가져오시는 분한테 회 뜨는 거 한번 보여달라고 제가 똑같이 따라 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배우기 시작해서 회집 장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게또 하나 있더라고요 계속 그 장사를 하면서 느꼈지만 중요한 거 외상 장사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도곡동에서 횟집을 했는데 술집 아가씨들이 많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막 친하게 지내려고 막 하기도 하고 오빠 오늘 돈 없어 다음에 줄게 이러고 그냥 씩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쌓이다 쌓이다 쌓이다 보니까 어마어마하시 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 100만 원 넘으면 얘네들이 안 와요 안 와요 돈을 안 줘도 되는데 오기만 해도 되는데 결국에는 외상을 한 번이라도 해놓은 사람들은 안 와요 그래서 또 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직원들이 계산을 못 받은 경우가 있어요 직원들 실수로 그러면 그 손님들은 우리 가게에서 계산을 안 하고 간 사람들은 절대 저희 집에 안 옵니다 왜냐? 양심상 안 오게 돼요 그건 놓치는 부분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런 걸 겪으면서 제가 벌어서 또 장사하고 제가 벌어서 또 장사하고 사실 한번망하면은 하기 싫어요 장사 꼴도 보기 싫어요 근데 다섯 번까지 망하면서도 한 거는 제 운입니다 진짜 제 운인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할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게 다섯 번 망하면서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제가 오픈을 막 재밌게 하고 있더라고요 오픈을 해서 억대 매출을 막 올리고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제 몸속에 그런 노하우들이 다 녹아져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판단이 굉장히 빨라져요 제 눈에는 보여요 솔직히 말하면 사람들은 저한테 뭐 네가 무당이야? 그럴 수 있겠지만 그게 보여요 진짜 저희 와이프도 그래요 오빠 가끔씩 무당 같다고 근데 진짜 그런 경험들이 쌓이니까 지금은 보기만 해도 보여요 그 흐름이라든가 이런 게다 보여요 가게 자리도 딱딱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